안녕하세요. 네, 어, 희망의 정보의네골드지락생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? 야, 솔직히 오늘이라고 뭐 내일이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.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고, 오늘이 되면 그냥 오늘이 되고, 마냥 어제라면은 네 내일이 되는 거죠. 미래가 되는 거죠. 네 아무튼 쉬운 거는 이미 난 초월했기 때문에 왜할수 없어요. 유튜브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? 그게 뭐냐고요? 네 그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역시 네 감사합니다. 말을 안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. 네 미래의 나야. 수고해.